안녕하세요 닥터설레임의 강정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 하시는 써마지오올리지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어,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어, 올리지오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웃음> 올리지오 회사에서 말씀해주셨어요 <웃음> 자랑이 아니고 어쨌든 경험이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많이 누적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저도 써마지를 아주 초창기에 썼었어요. 한 13년 전에 그때 약간 써마지 300샷에 한 300만원? 왜냐면 그때만 해도 써마지가 굉장히 보급되지 않았고 엄청 비쌌었거든요 뭐 장비 자체도 비쌌었고 팁도 지금보다 훨씬 비쌌었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써마지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는 사실 제가 또 나이도 젊고 하니까 제가 그 당시 써마지를 받아보니까 효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막 제가 막 굉장히 약간 뭐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출산을 해보고 하니까 피부가 약간 좀 짜글짜글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나 지금 써마지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써마지를 구매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써마지 장비 같은 경우는 올리지와 똑같이 단극성 고주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열을 줘서 피부를 약간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피부 겉에 생기는 잔주름을 약간 좀 어, 쪼여줘가지고 잔주름이 사라지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어떠냐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비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스, 피부에다가 보톡스 맞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스킨 보톡스를 초반에 맞으면 약간 좀 어색하고 좀 약간 너무 빵빵한 느낌이 들지만 한달 정도가 지나면 좀 자연스러우면서 탄력도 있고 주름이 줄어드는 아주 예쁜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가 아마 올리지오의 약간 한 달쯤 이후부터 나타난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썸마지하고 올리지오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레벨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른 것들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에너지를 내가 맥스값을 충분히 쓴다라고 하면 올리지오도 썸마지 만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못한다기보다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뜨거워서 환자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올리지오의 맥스 에너지가 더 높음에도 그 에너지를 쓸수 있는 사람이 정말 없다라는 거 저도 못 받아요 너무 뜨거워서 저도 아주 초반에는 이썸마지 시술 자체가 좀 약간 뜨겁고 해서 수면마취를 하고는 했는데 근데 수면마취를 하면 이 무의식 중에 굉장히 움직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저는 경험상 보면 에너지를 좀 줄여서 사용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오히려 약간 그냥 마취크림 바르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최대한 높여서 사용을 했던 반면에 근데 아무래도 주무시고 계시면 화상을 입거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줄여서 사용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써마지가 정말 아픈가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이 써마지 같은 경우도 시술자에 따라서 에너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놓습니다 그래서 써마지 시술이 안 아팠다 아팠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반응들도 있잖아요 올리지오도 마찬가지예요 아팠다 안 아팠다 근데 저희 병원에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올리지오 이렇게 뜨거웠어요? 아니 다안 아프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올리지오도 충분히 높은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를 충분히 줘서 타이팅이잘 일어날 수 있다는 라게 저의 생각이고 이큰 차이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흐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딜리버리에서 차이가 나는데 써마지가 좀더 길어요 길어서 내가 똑같은 3.5, 4 이런 에너지를 주고 있어도 에너지가 길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약간 참을 수가 없는데 올리지오는 3분의 2 정도 흐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줬다가 어못 참겠는데 하면 딱 에너지가 딱 떨어져요 이 정도면 사실은 그냥 마취크림 충분히 참을 수 있고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같이 써마지하고 올리지오를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올리지오 단독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써마지 하시면서 수면 마취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가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도 써마지 할때 수면 마취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다안 하실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수면마취가 그리 안전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사실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 같으면 어떡하겠느냐 전 항상 저를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나 같으면 이 시술을 할 것인가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 같으면 써마지 하는데 수면마취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써마지 시술을 하실 때 사람들이 가격적인 부담 이런 걸 생각하면 그냥 높은 에너지를 자면서 그냥 편하게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전 지금 올리주 하고 있고 올리지오도 사실 충분히 에너지를 높게 쏘면 써마지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써마지 600과 올리지 600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써마지 600이 에너지 딜리버리 시간이 기니까 효과가 좀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올리지오 900을 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700을 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효과가 비슷하거든요. 물론 사람들마다 약간 좀 노화의 이런 패턴이 다르고 약간 민감도가 다르긴 하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40대는 사실 40대 중 중반이 되니까 돌아서면 처져요 내가 어떤 리프팅 시술을 해도 한 3, 4개월이 되면 약간 좀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럼 써머지 1년에 한번 하면 효과가 1년 내내 좋을 것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써머지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써머지도한석달 좋다 라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올리지오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안티에이징 시술은 저는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좀더 자주 받는 게 좋다라는 이런 편이고,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한 30대에 있는 분들은 한 6에서 8개월 사이에 한 번을 권하고, 그리고 5, 60대 정도가 넘어가면은 6개월 이내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써마지 올리지오 고민하시고 어떤 게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라 하면 전체적인 느낌에서 저는 올리지오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며 효과면 뭐 받는 시술자 입장에는 좋은 것 같고 써마지 600과 올리지오 600 어느 게더 효과가 좋냐? 라고 하면 써마지가 더 좋은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시술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강원장은 그렇습니다. 네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